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이거 네. 어, 지금 시간은 네. 그래요. 이거는 어, 어, 3월 1일이나 아니면 2일쯤에 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 아무튼 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무튼 어, 그래요. 어. 네, 드디어 저도 네, 이 세계에서 어, 완벽한 오너노코가 될수 있습니다. 오! 어... 네더 이상 할건 없고요. 이 캐릭터가 네 어, 코코아의 유코아를 살짝 섞어놓은 그런 혼종이에요. 이것도. 어. 시바 트래커도 혼종인데 아바타도 혼종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네어 이제는 네 이걸로 네갈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 썼던 그 우콘 그 아바타 있죠? 네, 우... 아 여기에다 해야겠다. 우콘 아바타. 어 우코나 바트랑어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맞춰봤어요. 어 머리카락 색깔은 달라요. 이게 없나 보라색이었나? 어 나는 또 살짝 어 보라색에 초록색을 살짝 섞은 그머리에요 에쉬 다애쉬 에이, 에이, 에이, 잘못... 브라운이라고 하죠. 어딱그 색깔이에요. 어 살짝 파란 기도 좀 돌게 했고 어 그냥 색깔 다, 전부 다 믹스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잡종입니다. 음 어, 아무튼. 네 출발하죠. 자 오늘은 브이챗에 어, 오면은 주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어, 그 반응을 시켜야 될것인가 또는 네 어,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어, 아무 그 주제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막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했어요 어, 그런 식으로 드리브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 끝이에요. 네, 어, 제가 주로 내, 네, 어, 노는 화분육화분육인데 어, 이런, 좀, 어, 깨발려진, 어, 그런 월드 특성상, 어, 방송인을 보면은 일단은 왜 허락 없이 찍어요? 뭐 그런 게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단은, 어, 들어올 때는 그냥 조용하게 마이크를 꺼놓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어,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촬영중인데 혹시 나와도 괜찮은지. 지금 유튜브 촬영중이에요? 어 나와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허락을 받고 꼭가세요 안그러면 또 나중에 또후폭풍이 무서워요. 네. 유튜브에 어제 닉네임 치면은 이거는 3월 2일부로 올라갈 영상이고. 네, 안녕하세요. 음. 어, 이렇게 닉네임이 안 뜨죠? 어, 닉네임 안 뜨게 하는 방법은 제가 또, 어, 아, 당신께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어, 닉네임이 안 뜨죠? 어, 닉네임이 안뜰 거예요. 어, 봐요. 닉네임 안 뜨게 하는 방법은, 네, 또제 채널, 여, 제 채널 여기로 가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네, 한번 봐주세요. 공 맞지도 않겠지만 어, 공 맞을 거예요. 아, 저도 지금 네, 유튜버 신참이라 가지고 아, 유튜브에 익숙해지는 중인데. 아, 몸 베베 꼬지 마세요. 아이, 너무 귀엽잖아. 카와이 모브 잘하시겠네. <웃음> 어떻게 하지? 와. 어떻게 하죠? 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어 대가리를 어 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어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머리를 갖다 사투리로 어, 대가리라 하네요 아무튼 어 머리를 훅 허고 훅 하고 훅 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맞아요 이러면 되나 아 모르겠다 어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어칸칸님 혹시 어 유튜버 지금 촬영 중인데 나와도 되나요? 어 네네 괜찮아요. 이분 아, 내내전전 전 친구네 이런 제기랄 아니 계정 새로 봤어요? 아니 닉네임 보내 신속안데있어가지고아 음... 그 아니 이게 본캐예요. 이게 본캐예요. 이게 본캐예요. 근데 왜? 아 이게 본캐구나. 왜 당신은 우리들 어 귀엽게 놀고 있는데 왜왜 꼬라봤어요? 왜 아니 꼬라본 게 아니고 지켜본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정말 아, 사람 안타깝게. 아, 어. 아니 조용히 어. 지켜본 거잖아요 저는. 아깨집애 미안하다. 어어 어. 그럼 나도. 네 일단 떨시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의 어제 닉네임 한번 치면은 어제 채널이 딴 하고 뜹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어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세요. 어이여 잠깐 어 머리로 올리고 어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으로 어, 검색을 하세요 어. 데스크톱 있으신 분은 데스크톱으로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음. 꽤 재밌게 노니까 어 죄송합니다 어 촬영 협조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근데 혹시 유튜브 녹화 중이었는데 혹시 나도 괜찮나요? North Korea is not doing as well as, as South Korea is t well, That's good Hello, yeah, everybody. Up, hello, everybody. Oh, hello, everybody. h e l l o I'm YouTuber, OrlDX. YouTube, uh, recording, i o it okay? I'm so o n f u s Are you famous? Yeah. u we're famous. We're on, we're on Twitch. YouTuber, Steamer. He's got 1.200 oh, subscribers. Oh, he's h e on YouTube, dude. We're being streamed. Like we're popular now. Look, everyone's gonna know our names. <laughs> My n a m e He's got. o e you might finally get a friend. Subscribers. Hell yeah. Yo, can yeah. you give me a friend? Do you want to know what his apartment l o s e No friend. Like? He doesn't want to give doesn't... me friends. Sorry. Well, uh, that's not surprising. Cut. <laughs> I oh, fucking lie. 네, 어 이렇게 네 어, 아무튼 네 다시 돌아서 와 어, 화분역에는 어, 화분역도 그렇지만 메타버스 세상 그 자체가 그래요. 어좀 방송인들 보면은 좀어 뭐, 뭐라 해야 되지? 어 속된 말로 어, 배가 아프다 어, 그런 말이 있죠. 어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뭐 싫어서 그런지 어, 그거 알아보. 알아보기 전에 일단 자신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네 다가가는 게 훨씬 좋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가면 됩니다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 어, 나로 인해서 좀 많이 배울 거예요 특히 무개념분들 다음으로 또 어 제가 은근히 여기에서 좀 많이 시달렸는데 어 한번 그냥 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어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어 크지를 한번 떨어보겠어요. 어, 한국어 튜토리얼. 어 한국인은 어또어제 처음에 일단 보이는 데가 여기 만만한 데가 여기기 때문에 다 일로 모입니다. 어, 한국인은 좀 의사소통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배우고 오세요. 제가 그, 그 검은 색깔, 어, 검은 색깔 떼꼴분은 어, 여기 항상 NPC처럼 늘서 있는 분인데, 아 힘들까 모르겠네요. 어, 힘들 것 같은데, 저거 참 좋다는 거지. 그리고 어, 이 h 체스의 두 번째 유형. 기타 소리 들리죠? 어, 제제 제 소리가 아닙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분의 소리예요. 저와이튼 와이트 네, 유튜브 녹화 중인데 혹시네 어저 촬영해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버스킹 하시는 분이네. 네, 그래요. 지금 신입들 지금 어? 블락 당해버렸네? 네, 좀, 이렇게, 좀, 어, 거시기 합니다. 어, 어, 블락이 아니고, 어, 사람이 나가버렸네? 어, 싸가지 없나봐. 싸가지 없는 쉐이기. 어, 난 욕하면 안 되는데, 어, 옛날 뻘을, 여든까지 간다고, 어, 처음에 있다, 어, 유튜버로서의, 어, 마음가짐이, 어, 지금도 계속하고 있네요? 클 났다. 일반 안되거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